그 습관의 한 측면에서 쓸모수이 있대요. 그걸 무시하는 거지. 왜냐면 왜이 뭐냐면, 소울이트앤 리프티션, 아우스 아, 그러니까 친숙함이랑 반복이 약간 각각을로 오도 되는 거예요. 어... 이 사람은 그... 이 사람이 랑한게뭐 하나? 뭐가고 붙였나? 요라고 붙였나? 이런 것처럼 손이 약간 그... 이 맞고... 약간 이 안에 맞는 거같아고 아러는왜이도 <목소리도> 네. 네. 아, 많은 도를받아니까도그거 그래서, 있는 있는 거죠. 그래서 보는 거죠. 이소리막크레인 하면 되게 중국적인데, 배가요 이러고 나가고 싶은데, 그때는 그내 이런 거다가 해. 이래가지고 나면은 어제가 뭐냐면, 그때는 파우스, 파우스를 날랐을 때 그냥 나중에 도리이으면 좋겠는데, 막야제서뭐 이런 거 계속 사가고 다시 해요. 네. 냐하니 그래서 자신가 들어가서 하소연을 토끼를 잃은 얼이는 이런 거는 전어질수어요나이똑거 잃어버리면은 그거 같기도 고그 친숙한 없을 거같아 근데 이게 게 이렇게 말하는데 허튼 허튼 아, 허 그냥 말로만 가요고나 공부하면서 그냥 공부만 하고 싶은 데 그거에 대한 압증이나 개인이, 우리의 그 수용한 기분이나 뭐 누구랑 딴 누구나 이런 거에, 그래서 별가없는 거예요. 얘네들 붙어기 때문에, 하시는 것같